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3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36강은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4장의 보칙과 제5장 벌칙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절 보칙은 어 제51조 선박우선특권, 제52조 협약체약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제53조 유료오염손해의 감정, 제 54조 보장계약 정보, 제 55조 출입검사 보고 등, 제 56조 공용 선박, 제 57조 권한의 위 미타의 총 7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 51조의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1조 선박 우선 특권 제 1항 유조선 일반 선박 및 유류 저장 부선의 유류 오염 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법제51조는 일반선박및유류저장부선의 유료 유료임손에 관한 제한 채권자가 가지는 선박 우선특권에 대한 규정으로서 우선특권의 대상, 순위, 기타, 상법의 준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 선박 및 유주저장 부선의 선박 우선특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박 우선특권이라는 것은 선박에 관한 일정한 법정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가 선박과 그 부속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해상법에 고유한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예, 법 제51조는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부선의 유료 오염 손해에 관한 제한 채권자에게 유료 오염 손해 배상 채권에 대한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선박 우선특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는데요. 특수한 채권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부여되는 법정 담보물권 인정에서 당사자간의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저당권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타물권이며 부종성, 불가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저당권과 그 성질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담보물권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료염손의배상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우선특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권을 가지지만 사용권은 없고 우선변제권만 인정되는 담보물권입니다.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우선특권을 선박 우선특권을 창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물권과는 다르고 피해 담보 채권이 없으면 선박 우선특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선박 우선특권도 소멸한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부정성이 있으나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립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공시방법의 결의인데요. 선박 우선특권의 성립에는 유치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점유나 등기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사정이 생긴 그 시점에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력과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관련 채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법정담보물권입니다. 일정한 공시방법이 없이도 약정한 약정 담보 물건인 질권이나 저당권보다 우선적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추급력이 인정이 되는데요, 선박 우선특권은 선박의 점유를 효력요건으로 하거나 공시 또는 공고, 공고를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선, 선의의 선박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추급력이 인정됩니다. 선박 소유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선박 우선특권자는 그 선박에 대하여 경매권을 행사하고 우선변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상 담보물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그 설정의 선우에 따르는데요. 선박 우선우선특권의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우선특권일수록 선순위입니다. 선원 등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과 해남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등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아,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점도 특이점입니다. 아, 다음은 소멸 원인인데요. 저당권과 동일한 소멸 원인인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 채권의 소멸, 경매, 포기, 혼동 등에 의해서 소멸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아, 다만 1년의 재적기간의 경과로도 소멸하게 되는데요. 특별한 공지 방법 없이 저당권이나 질권보다 강력한 효력이 인정되는 선박우선 특권의 특성상 선박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기간의 채적기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담보채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은 공시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저당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선박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발생하게 하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다른 선박담보채권자인 선박저당권자에게 현장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법상 비담보채권으로는 첫째,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의에 관하여 선박에 관한 재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고의 보존비와 검사비, 두번째, 선원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세번째, 선박에 대한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의선이 분담에 대한 채권, 네번째, 선박의 충돌,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아, 여기에 유료염손해배상보장법 제51조는 일반 선박 또는 유료저장부선에 의한 유료염손해배상채권을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다음 순위의 선박우선특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상법상 피해담보채권에서 보면 다섯번째 순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열거했는 순서대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특권이 설정될 수 있는 대상물인데요. 첫번째 사고선박과 그 속구입니다. 여기서 사고선박이란 것은 유료염 손해 의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킨 선박입니다. 상법상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에는 건조중의 선박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유료오염사고를 일으킨 사고선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조중인 선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료오염사고로 난파된 경우에 그 난파물도 우선특권의 목적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 다음은 속구인데요. 속구 목록에 기재된 것은 물론이고 속구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선박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운님. 그 우선특권이 생긴 항의 운임인데요. 지급을 받지 않은 아니한 운임으로서 미수 운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급받을 운임이라도 선박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액에 한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부수채권인데요. 법 제51조 제1항에서는 선박 우선특권의 목적물로 부수채권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공조 제3항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부수채권도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로 보게 됩니다. 부수채권은 그 선박과 웅임의 부수한 채권인데요. 첫째 선박과 웅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때 선박의 손실은 선박도는 속고의 멸실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입니다.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은 선박도는 웅님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 두번째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인데 어뭐 공동해손 분담금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번째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가 포함이 되는데요. 구조료는 구조보수 뿐만 아니라 특별 보상에또 포함하게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상법 제 7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수채권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선박 우선특권의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는 첫째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순위 어, 수회의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순위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에 그 대해서 각각 알아보겠는데요. 에, 선박 우선특권 상호관의 순위에서 첫째 동일 인, 항해로 인한 채권에서는 에,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는 에 상법 제777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서 그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 제51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을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 선박 또는 유류 저장 부선의 유류염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다음 순위인 마지막 순위 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됩니다. 상법 제777조 제1항 제4호의 채권이 경합하는 때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하는데 이때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수회의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순위는 수의 항의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는 후의 항의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의에 관한 채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를 후발우선주의라고 합니다. 상법 제781조의 규정에 따른 우선특권은 최후의 항의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인데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일순위 우선특권 사이에서는 상법 제781조 내지 제783조의 규정에 따른 동일순위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는 각채권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를 한다. 즉그 비율에 배분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선박 우선특권과 다른 담보물권 간의 수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다른 일반 채권에 우선함은 물론이고 선박에 관한 질권과 저당권에도 우선하게 됩니다. 첫째, 저당권이나 질권의 목적인 선박도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에 의하여 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 또 저당권이나 질권은 선박 우선특권과는 달리 당사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이나 질권을 우선시켜서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선박 우선특권을 특별히 인정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선박 우선특권은 저당권이나 질권 중 어느 것이 먼저 성립되었는가에 관계없이 항상 이들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유치권에 대하여도 당연히 선박 우선특권이 우선하지만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고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선박 우선특권자 또는 선박의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만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사실상은 선박 우선특권에 우선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 변제권에는 우선하지 못하는데요. 어, 이건 정책적인 것인데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의한 퇴직급여 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 선박우선특권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매권. 선박우선특권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선박우선특권자는 저당권자와 같이 변제를 받기 위하여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민법 제358조 이하의 규정이 선박우선특권에도 준용이 되는데요.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선박우선특권자는 경매 청구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없이도 당의 선박을 압류하여 환가할 수 있고 채권 보전 절차로서 선박을 압류 가압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 특권자는 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목적물의 경락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앞서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락대금의 분배에서 채권자 사이에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의 제한을 받느냐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상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목적물의 대금 분배에 관하여 책임제한에 의한 공제를 받지 않고 채권 전액에 관하여 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자가 배당받은 금액은 책임제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어, 다음 추구권인데요. 선박우선특권자는 선박수익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선박우선특권의 추구권이라고 합니다. 어, 선박의 양수인은 선이 무가실인 경우에도 선박 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파산이나 회사 정리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급권이 어, 인정되는 범위는 선박 및그 종물인 속구, 어, 운송 청구권, 어, 선박의 종물이 아닌 속구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양도 후에는 추급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물상대입에 관한 규정을 유출 적용하게 됩니다. 어, 선박 우선 특권자는 선박 양수인에게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선박 양수인은 저당권에 있어서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물상 보증과 인 같은 지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선박 양수인은 이해 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스스로 선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선박 우선 특권의 실행으로 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면 본래의 채무자인 양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배당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우선 특권자의 배당 요구 문제는 선박 우선 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선박 경매 절차에 서 배당 요구를 할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에, 민사집행법 제88조는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무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득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중용이 되는데요. 선박 우선 특권자는 직접 경매를 청구하지 않고 배당 요구의 방식에 의하여도 권리 실행이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도 선박 우선 특권자의 배당 요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당에 이 있는 담보권자의 구제 문제인데요. 선박 우선 특권자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해 그 존재를 증명할 공적인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어, 그에 기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배당 요구를 할수 있습니다. 선박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이 선박우선특권의 전부 효력, 배당에 대하여 다투려고 하는 경우 그 방법이나 절차가 문제되는데요. 민사집행법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하여도 강제 경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전부나 효력, 배당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선박 우선 특권의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채척 기간이죠.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1년은 채척 기간으로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습니다. 이 공시 방법도 없이 선박 저당권이나 질권에 우선하는 선박 우선 특권을 오랫동안 존속시키면 선박 소유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뿐 아니라 선박의 담보력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선박의 경우 항해를 할 때마다 다수의 우선특권이 생기므로 그것이 누적된다면 선박의 매매나 저당권의 설정 등에 지장을 주게 되고 선박 우선특권자로서도 항해시마다 뒤의 선박 우선특권자가 우선함으로 이것을 오랫동안 존속시키더라도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채적기간은 어, 전기용성계약상의 채권, 운송인의 채권채무, 공동훼손채권, 선박충돌채권, 해남구조료채권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제척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우선 특권이 선박 우선 특권이 소멸하면 우선 특권자는 일반 채권자의 지위로 변하게 됩니다.다음은 경매인데 선박 우선 특권에 기한 경매가 종료하면 당시까지 그 선박 위에 설정되어 있던 모든 선박 우선 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선박 우선 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다음은 선박의 멸실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인 선박이 완전히 멸실되면 선박우선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선박이 아무런 흔적이나 잔존물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거나 멸실되는 경우는 드물고 난파물 또는 보험금 청구권 기타 선박 멸실에 책임있는 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박이 전부 멸실되지 않고 난파물 등의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 위에 선박우선특권이 존재한다고 보요니 선박이 침몰하였다가 다시 부양된 경우와 같은 일시적 멸실의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선박이 멸실한 후 그, 그에 대하여 발생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3자의 과실로 선박이 침몰하거나 멸실된 경우, 선박 소유자가 과실이 있는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선박의 부수채권에 포함되므로 그 위에 선박우선특권이 존속하게 됩니다. 다음 피담보채권의 소멸입니다. 담보물권의 소멸에 관한 부정성에 따라 피담보채권이 시효,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면 그 위의 선박우선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를 받은 당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그 선박우선특권을 잃게 되나 제3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선박우선특권의 양도 및 대위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의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선박 우선 특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민법상의 혼동의 경우가 비슷한데 자기 소유 선박에 대한 선박 우선 특권의 문제와 관련해서 즉 동일한 선박 소유자의 선박 서로 간에 해낭 구조가 이루어져 해낭 구조를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구조된 선박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는 자기 선박 위에 상법 제777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해남구조료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구조선박에 대한 해남구조료채권의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더라도 선박우선특권은 피구조선박에 대한 다른 채권자 등과의 관계에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선박우선특권의 포기입니다.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선박우선특권만의 포기는 인정되지 않고 그 피담보채권의 면제 또는 포기에 의해서는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제52조 최악, 협약체약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52조 최약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제한 형성의 효과 제1항 책임협약의 최약국인 외국에서 책임협약 제5조 제3호에 따라 책임제한이 형성된 경우에는 선조의 책임한도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그 책임한도에 의해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 이 조문은 책임협약의 제약국인 외국에서 동협약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책임제한 기금이 형성, 형성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책임협약 제 6조를 수용한 음, 법 규정입니다. 외국에서 책임제한 형성 효과에 대해서는 책임협약 제 6조에서 제 제1, 6조 제 1항에서 사고 후에 선박 소유자가 제 5조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또한 그의 책임을 제한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A호 그 사고로부터 그청구권과 관련하여 선박 소유자의 기타 자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어, 관로 B호 최약국의 법원 또는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은 그 사고로부터 발생한 오염 손해에 대한 청구권과 관련하여 압류된 선박 소유자의 선박 또는 기타 재산의 해제를 명하여야 하며 또한 그러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제공된 해방공탁금 또는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해제하여야 한다. 제2항 다만 상기규정은 청구인이 기금을 관리하는 법원에 출석할 수 있고 또한 기금이 그의 청구와 관련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임협약의 제약국인 외국에서 책임제한을 위해서 동협약에 의해서 책임제한기금이 형성, 형성된 형성 경우에는 당해 기금으로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한채권에 대해서는 제한채권자는 책임제한기금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제한채권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 등의 재산에 대해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취지를 명백하게 한 것이 법 제52조 제1항입니다. 책임제한기금이 형성되었다고 해도 그 제한기금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2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책임제한기금으로부터 배당이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면 제한채권자는 2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구속받지 않고 선박소유자, 보험자 등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조 책임제한 절차법의 준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상계금지인데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준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계금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으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책임제한 절차와 관계없는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은 절차 개시 이후에는 제한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한 상계가 금지된다는 규정인데요. 독일의 회사 배당 절차법 제 8조 제 6항, 프랑스의 어, 프랑스 프랑스의 데크레 제 67조 제 2항과 같은 취지입니다 어, 신청인은 책임자한 절차 개시 이후에는 기금만으로서의 변제 책임은 부당함으로 제한 채권자로부터 의 상계를 인정하면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기금 이외의 재산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지급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선주 책임제한 절차법 제27조 제2항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어, 상계금지의 요건으로는 상계가 금지되는 절차 개시 후부터 절차 종료까지의 사이인데요. 신청으로부터 절차 개시 결정까지의 사이에는 상계가 허용이 됩니다. 예, 제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일체 금지가 되는데 제한채권자 간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단서 각목에 상당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도 에 상계가 금지가 됩니다.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제한채권자에 대한 동일사고에서 생긴 소원에기한 채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771조에 따라 공제되므로 이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므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상계한 경우에는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그 제한채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것으로써 절차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적소원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만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물적소원에 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이 상계금지 위반의 효과는 상계금지 제한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상계는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반하여 행하여진 상계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조에 반하는 합의도 무효인데요. 책임제한 절차 개시 결정이 취소되거나 절차가 폐지된 경우 일단 무효로 된 상계가 유효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이의에 대한 소에 대해서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중용이 되는데요. 그 제1항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 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호를 청구하려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2항 제 따른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은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되면 제한채권자는 기금 이위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나 제한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 온 경우에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 이외의 소에 유사하지만 새로운 소송 형태로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가 담보권의 실행에 대하여는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 소가 각각 마련된 것입니다. 강, 다음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는 집행권원에서 언급한 청구에 대하여 이것과 다른 내용의 새로운 판결을 얻어 집행 권한의 집행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는 청구이의 소와 유사합니다. 책임제한 절차가 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또는 절차페이지에 의하여 종료하는 경우에는 이 집행 권한에 기하는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하므로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 소에서 그 집행력의 배제는 절차개시결정의 취소 또는 절차페이지의 확정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청구이의 소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소를 인용하는 판결 주문은 예컨대 책임자한 절차 개시 결정 취소 또는 절차의 폐지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어, 땡땡 판결에 기하는 강제 집행은 허용하지,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합니다.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소는 집행, 책임자한 절차가 절차 개시 결정 취소 또는 절차 폐지에 의하여 종료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청구 이의에서는그 이의 사유를 어, 달리함으로 상방의 소가 계속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에서 언급한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확정 판결이면 집행증서인가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명령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후에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며 하여 사정 변경에 의하여 취소를 구하고 또 절차 개시 결정 후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 경우 있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게 됩니다.다음 이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의 사유는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사유의 존재이나 이 주장의 제한으로서 어,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전문, 제57조 제58조 제2항 제59조 어, 제3항 등이 준용이 됩니다. 에, 59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후문은 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해 강제집행의 기본으로 된 집행권원에 관련하는 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 후 어, 즉그 항소 제기 없이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있는 제1심의 구두 변론 종결 후 항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항소심의 변론 종결 후에 책임재한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은 경우에 한하여 이소의 어, 이조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두 변론 종결 전에 책임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즉 절차 개시 당시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에 있어서 항변으로서 승박 어, 소유자 등의 책임재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 2항의 사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항변이 인정된 경우의 급부 판결은 책임재한 절차 개시 결정이 취소되거나 절차가 폐지된 때 하나요 금 땡땡 어, 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할수 있습니다. 청구인낙 조서 재판상의 화해 조서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어,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어, 조서 승립 전에 책임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본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집행증서에 대한 이의주장의 제한은 음,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소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책임제한 절차 개시 후이지만 이의 있는 청구에 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본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와 집행의 개시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권원에 기하는 집행이 전부 완료하여 그 안에 있는 청구권이 전부 실현된 후에는 본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당사자 적격과 관련해서 원고는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되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집행권원의 채무자로 표시되어 있거나 그 승계 기타의 원인에 기하여 그들의 대신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받는 자이어야 합니다. 피고는 집행권원의 채권자로 표시되어 있는 자, 그 승계인 기타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입니다. 다음 관할 법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할 법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제57조 제58조 제3항 제59조 제3항 제21조가 준용이 됩니다. 어, 집행권은 판결이면 토지관할 및 사물관할 모두 제1심의 수소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어, 명령을 내린 정부의 입낙 또는 소송상의 화해조서이면 확정판결에 준하여 제1심 수소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됩니다. 집행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관할은 채무자, 즉 원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 또는 이것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됩니다. 다음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조의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일반의 소및 판결 절차에 의하나 본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그집행권원의기한은 집행의 개시 또는 속행은 지장이 없습니다. 집행의 정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면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57조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가처분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주장사실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이것이 법률상 이의를 이유붙이는 것에 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의에 대하여 종국 판결을 낼 때까지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의하는 위험이 급박하고 수소법원의 결정이 때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명령을 발할 수 있고, 집행제의 집행법원도 이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제한법원은 가처분을 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준용하는데요.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입니다. 제1항,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27조 제2항의 사유를 주장하여 제한채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의 불호를 청구하려면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자, 이 조문은 제한채권자가 책임제한 절차가 개시된, 개시가 된개시 결정된 후에도 채무자인 시청인의 재산에 붙은 제한채권에 기한 담보권에 대하여 실행을 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소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는 피담 보채권이 제한채권인지 아닌지를 소송 절차 중에서 판단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의 소의 요건 및 관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본소를 제기하면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제한채권의 기하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제소 시기는 책임제한 절차의 개시 이후로서 경매 절차의 개시 이후가 되는데요. 원고는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입니다. 이조 제2항은 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의소의 관할 법원, 법원 즉 토지관할에 대해 규정한 것인데요. 원칙적으로 피고가 되는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고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외국법인 등으로 국내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목적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사물 관할은 일반 예의에 의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은 청구이의 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07조 및 제508조의 규정을준용해 관한 것입니다. 이조의 소가 제기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정지를 구하면 가처분으로서 집행절차의 정지 및 이미 행하여진 실행처분의 취소를 하게 하고 종국 판결에 있어서의 가처분의 인과 변경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08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제507조 제2항, 제508조 제1항의 수소법원은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관할 법원으로 해석하여 하고 제507조 50, 50, 제3항의 집행법원은 경매 법원으로 하게 됩니다. 자 이상 그 제36강 강의에서는 일반 선박의 유료염 손해 배상 채권에 대한 선박 우선특권의 순위에 대하여 상법상의 선박 우선특권과 비교하여 설명해 봅시다. 다음, 협약체약국인 외국에서의 책임자 형성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봅시다. 이상으로 제36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